안녕하십니까? 아태와 MC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철원에서 국경선평화학교는 지난 10년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묵묵히 평화교육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S1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1만 명 평화시민의 참여를 통해 국경선평화학교의 건물을 짓게 됨을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태와 MC의 연맹도 평화와 비폭력의 가치를 높이 받들며 정의에 기초한 평화, 화해를 통한 평화, 만민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정착할 아시아태평양 와 m c 연맹도 국경선평화학교와 합력하여 이 땅에 그리고 아시아 전체에 평화의 기운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된 후 하나된 한반도의 청소년들에게는 분단시대에 이곳처럼의 평화 발신의 기지, 평화학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중한 교육자료요 유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가족과 친지는 물론 가깝고 모은 신우들에게까지 평화학교의 소중한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